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제한 콘텐츠 플랫폼 퍼블리에서 이지쌤의 파워포인트 강의를 만나보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 디자인은요 바로 이미지를 활용한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만들어 볼까 합니다 뭔가 이미지 속에 있는 한 부분을 확대해서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는데요 그렇게 확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이미지 편집 스킬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에 보시면 이렇게 확대되듯이 보여져 있죠 너무 간단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만들 수 있고 이 자료를 어디까지 응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할 건데요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슬라이드 의 준비물을 가지고 왔는데요 준비물은 원도형 하나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만약 자르고 싶은 이미지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는 겁니다 자이두 개를 어떻게 편집하느냐 사실 방금 전에 봤을 때는 이렇게 1대1 형태의 정사각형 형태로 잘려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그냥 제 스타일은 정사각형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을 정사각형으로 잘라 주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자 이미지를 삽입해 두신 상태에서 이미지를 선택하시면 상단 메뉴에 그림 서식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림 서식을 누르시면 오른쪽에 자르기 라고 하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 이 자르기에서 화살표를 누르시면 여기에 가로 세로 비율 1대 1 이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겁니다 이 1대 1을 눌러 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눌러주시면 이미지가 1대1 비율로 잘려지는 것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서 여기는 잘려지는 부분, 여기는 남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왼쪽으로 살짝만 옮겨 볼게요. 옮기실 때는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움직이면 어, 수직 수평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움직여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이시고 내가 원하는 영역을 보고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툭 누르면 이렇게 정사각형으로 잘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잘랐으면 이제 왼쪽 상단에 원 도형을 삽입을 할 텐데 이거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근데 너무 크죠? 작게 만들어 줄게요 자 이거 작게 만들어 줄 때는 그냥 작게 만들면 또 1대1 비율의 원이 깨지죠 비율이 그래서 쉬프트 키를 누르신 채 작게 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작아집니다 원래 비율을 유지한 채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 숫자 0 1을 입력해보도록 할게요. 자이번엔 여기에 색상을 바꿀건데요. 색상은 그냥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색상 아무거나 바꿔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 색상으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선의 색은 없음, 윤곽선 없음을 해주셔야지만 훨씬 더 여기가 깔끔하게 보입니다. 숫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는 영문 글꼴을 보통 많이 쓰는데요. 영문 글꼴 중에서도 임팩트체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그럼 여기에... 글씨가 딱 맞춰서 들어가 있죠 자 이게 기본 디자인 형태예요 이게 기본 디자인인데 자 이것을 이제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일단 좀더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텍스트까지 적어 봤습니다 즉 이미지를 설명하는 제목과 내용을 집어넣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이걸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 솔직히 상관은 없거든요 근데 일단 넣어주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 이미지를 확대하는 듯한 느낌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확대하는 느낌을 만들려면 이 이미지를 하나를 더 복사해야 돼요 그냥 Ctrl C Ctrl V를 눌러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간단하게 단축키를 써서 Ctrl 키를 누르신 채 이미지를 이동시켜서 이렇게 복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원 도형으로 잘라 주셔야 하는데요. 자르기는 이미지 선택 후 상단에 있는 그림 서식 오른쪽에 있는 자르기를 누르셔서 여기 있는 도형에 맞춰 자르기를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가시면은 타원이라고 있는데 이 타원을 눌러주시면 1대1 비율인데 이렇게 정원으로 잘리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들어서 뭔가 좀 이게 오류가 생긴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잘랐을 때 이렇게 비율이 깨지진 않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살짝 깨진다고 라 하면 자르기를 눌러서 좌우로 살짝만 이동시키면 원래 상태로 복구가 됩니다. 원래 이렇게 잘 안되는데 요즘 따라 가끔씩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상태를 꼭 유지해 주셔야 된다는 점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잘려지는 부분이 나오죠. 이 잘려지는 영역 자체를 작게 만들어주셔야 돼요. 또는 여기 있는 이미지 자체를 크게 만들어주셔야 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이 잘려진 영역 자체를 작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Shift 키를 누르신 채 대각선으로 해서 이렇게 작게 만들어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동시켜서 내가 자르고 싶은 부분을 영역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마우스를 바깥쪽으로 통 누르면 여기에 작게 이미지가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그냥 크게 키워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자이 상태에서 선 색을 흰색으로 해주시기만 하면 훨씬 더 테두리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일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기도 하고요 아니면 반대로 이미지의 크기를 키워주시는 겁니다 애초부터 이미지의 크기를 키우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또 똑같아요 사실 이런 방식으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이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전에 알려드렸던 방식으로 하는 것을 훨씬 더 추천합니다 그게 훨씬 쉬울 거예요 자 이런 방식으로 하셔서 또 실선 흰색을 넣어주시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이거 좀더 확대를 해서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확대가 됐죠 어때요 이렇게 되니까 뭔가 훨씬 더 확대된 듯한 느낌이 들 건데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한 상태에서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자 나는 이거를 또 하나 더 만들고 싶어 그렇다면 이거를 그대로 오른쪽을 하나만 더 복사를 해주도록 할게요 복사를 해주고 숫자 2 입력하신 뒤에 자 이미지를 변경해 줄 건데요 파워포인트 최신 버전이면 이 크기 그대로 이미지를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이하 버전은 안될 텐데 만약에 어, 최신 버전이 아닌 다른 버전을 활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방금 전에 했었던 것과 같은 작업들을 똑같이 반복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아쉽지만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해야죠. 네, 이런 식으로 바꾸고 여기도 마우스 오른쪽 그림 바꾸기를 통해서 바꿔주도록 할게요. 이거 하나하나 다 설정을 해야 돼요. 이게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서 이동해서 확대 이렇게 해주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미지 안에 있는 내용들을 설명하는 듯한 이런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자 이렇게 만들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어때요? 정말 간단하죠? 자 이런 방식으로 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이미지 또는 내용들을 표현해 볼수 있겠는데 이거를 ppt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왼쪽 상단에 제목과 내용을 집어 넣고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미지를 표현한 내용을 집어 넣을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어 이렇게 ppt 안에도 들어갈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곳에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바로 어 인터넷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가면 상세 페이지 아시죠 그런 내용을 설명하는 자 이런 형태로도 만들어 줄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제품 또는 이렇게 상단에 내용을 집어 넣고 아래쪽에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을 집어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썼던 이런 디자인의 형태가 이런 방식으로도 사용될 수가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꼭 이런 방식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드려 봤습니다 좋은 강의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저는 파워포인트를 좋아하는 하우 이지 이지쌤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